안 적어도 되지만, 1 곱하기 1이 입니다. 네. 그리고, 네. C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는, 네. 세 가지, D가 친구, D는 두 가지, E는 한 가지입니다. 음, 어, 제, 네. 오. 네. 질문이요. 아니요 설명 듣, 듣고 할게요 맞아, 듣고 할게요 자르려면 듣고 갈게요. 아니, 질문 듣고 싶은데. 아, 그, 제가요. D가 아까 두 가지로 가셨어요 선생님. 근데 D는요 네. A랑 B랑 E랑 세개 있는거 아니에요? 이해가 잘 안돼요. 이게 두가지예요아그 음. C가 만약에 먼저, C가 선택을 먼저 하면 네. D는 네. C가 선택한거,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요 말이 중요하거든요. 아 네. 일대1 대응이라는 거는 네. 한 개의 원소가 그 정의역이 저 옆에 편 친구를 한 가지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. 아, 네. 남자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건데 두명 있으면 안 되죠? 네. 그래서 C는 한명 가지면 D는 다른 애 가지고 E도 아. 다른 애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아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도 바람 피면안 되고 왼쪽에 있는 애도 바람 피면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? 1대1 대응은? 네. 아, 네네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식용소 구독자 여러분.